우리는 생각했습니다. 크리에이터에게 힘을 부여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? 가장 편안한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일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?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떠오른 키워드는 하우스, 룸, 아파트먼트 아파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죠. 먹고, 마시고, 휴식하고, 일하는 공간 크리에이터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공간 우리는 루카너스 오피스 속 작은 공간 아파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정형화된 네일숍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가장 편안한 나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루카너스만의 네일 포뮬러를 만들어갑니다 네일먼트 기대해주세요 니다해 볼까요? 어, 이게 는 봐. 일 치고 다니겠프다니 힘들겠네. 어, 팀장님도 동국 뭐요듣 거예요? <웃음> 나한개빼 줘. 어? 아, 빼신요 <웃음> 오. 오! <웃음> 그러니까요. 영상 인프라 트 그러니까요. 이거 이거 벽 뚫고 제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벽에 넣는 것도 힘들겠어. 그러니까요. 너무, 너무, 너무 길어 보이는데? 아니, 이것도 길어요, 얘도. 제일 작은 사이즈도. 아, 이거 작은 얘는 뭐예요? 얘에딱을 네, 받는 거야. <웃음> 대박이다 가게아 그래도 다행히 잘 있었네요 일도 안 자연스러웠다 선생님 <웃음> 네, 우리 이제 반은 끝났어요 근데 나 볼트가 걔밖에 없거든요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얼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아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왜 이렇게만 들었다면서? 된마 응. 부셔버릴 때 부셔버리고 싶을 때와 <웃음> 우리 성공했다 네 개를 끼워주세요 오아 이게 한 채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, 근데 이게 옆에 이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. 올라가는 거오 o h 이거나이거 유니. 둘이 무슨 수술하는 것 같다. 맞아. 매스. 이케, 이케라고. 이거 그냥 이제. 네. 아, 우리 이제 고지가 보여요. 고지가 보여요? 네. 갑니다. 하나, 하나. 아, 잠시만, 워 <웃음> 응? 하나, 하나 하나, 둘, 셋어 어, <웃음> 좀된것 같아요 아 잠깐, 너무 아파 <웃음> 이거를 결합해서 껴야 되는데 팀장님은 그냥 나사를 다 넣어버렸어요 힘들게 다시 빼는 중 이거 빼시고 한번 물에 찬물에 손을 좀 식히고 오세요. 그래, 그거 진짜 훨씬 덜해요. 예, 네, 아픈 게. 그래요? 예. 한번한번 정말 간다고. 얼음 받아줄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찬물에 다 해도 이게 열감이 싹 사라져요. 지금 제가 음. 보기엔 팀장이 좀곧 터질 것 같아요.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이니시아 리무버 발라주고 싶네. <웃음> 진정 성분 <웃음> 가득. <웃음> 저녁하게 <목소리> 들거응이번잘 <목소리> <목소리> 가보셨잖아요? 응 어. 다른, 다른 건 가보면 타러 가는 거 같은데요? 어? 사장님 이번에 저희 신기로 했는데 쓰셔도 <웃음> 안 벗으셔도 되는데 어? 신발 안번으셔도 되는데 나 <봐도> 아침에 저기 <웃음> 이거, 이거 이번에 거안번으셔도 되는데 테이프로 해가지고 그걸다 어. 저기 지웠어 이거 <웃음> 없잖아 지금 발자국. 라이거 <목소리> 네. 네. 하신 거 아니에요? 그렇지 근데 이게 그냥 홀떡홀떡 홀떡홀떡 홀떡, 홀떡, 홀떡, 아, 떨어지던데요? 나보니까? 차이못해서요 핵대통령 그냥 이거 말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뚫어도 돼? 한번? 예? 네? 하하하 뚫어도 돼? 사장님 돌이킬 수 없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부딪히지 않으시겠어요? 아 여기에? 네. 이거는 조심해야겠죠. 사람이 조심해야죠. 치를 사가지고 어떻게 진짜? 네. 왜 왜? 여기 게 너무 예 뭐야? <웃음> 안돼 이걸 잘못 삼가 팔아온 건가? 이걸 잘못 삼가자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잘못 삼가자. 치. 이걸 잘못 삼게 맞아요. 이 판은 원래 저희가 네. 하는 네. 판. 어 맞아요. 오, 사장이 사장님의 스트레스 쓰기! 조순이 잘못된 것 같은데? 오, 잠시만요. 잠시만, 여기 좀 피웠어요. 이거 <웃음> 어, 좀 잡아줄게요. 네, 어, 어떻게 잡아줄까요? 이렇게. 1분? 네. 여기다가 대주세요. 아니, 위로, 위로. 위로, 위로, 네. 안 보이는데요. 이리 음, 이렇게 다 했다. 아 사장님 아까 전에 저 옆을 때리 방출 때리셔가지고. 아저었어조준좀 조준이 잘못되셨 거죠. 이 그룹 수아 손은 괜찮으세요?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영어는 세숟가네만 티나의 성장은 이제 잘할 것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괜찮아요. <웃음> 네. 반은 없어도 괜찮아요, 진정이. 대답 없어도 괜찮아요, 진장님 <웃음> 집중하고 있어. 아그지 We can take